어느새 하얀 눈사이는 시린 겨울밤이 소리 없이 찾아온 쌀살에 눈을 뜨죠 Good morning 조금 더 천천히 머물고 싶어 나처럼 하늘 끝만 바라보다가 머뭇거리네 생각 피어날 그날 You are the